안녕하세요 어, 인사동 로봇 사모님 여기 음성 녹음기 예, 편집 방법에 대해서 어 알려 드리고요 그리고 이 sd 젠더 또 SD 카드가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일로 담아서 어, 어떻게 해서 SD MP3 파일을 녹음해서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20, 30대 분들은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할 텐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좀 다소 어렵습니다. 막상 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는데 잔천히 한번 따라 해보세요. 저도 네이버나 여타 교육장에서 교육 받을 때는 바로 이해가 가는데 집에 와서 막상 해보려면 다 까먹어 버리고 생각이 안 납니다. 이해 갑니다. 잘 따라해 보세요. 일단 안드로이드 폰입니다. 지금 삼성폰 안드로이드 폰에서 플레이스토어 여기 보이죠.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하시고 여기 플레이스토어 위에서 음성 녹음기를 검색하세요 음성 녹음기 그러면 제일 윗부분에 음성 녹음기가 나타나면 어 제가 지금 다운 받는 것은 두번째 음성 녹음기 이 마이크 모양있죠 음성 녹음기를 열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열립니다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플레이스토어에서 플레이스토리 터치 그 다음에 음성 녹음기를 검색하세요 음성 녹음기 그러면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기 때문에 에, 바탕화면에 이와 같이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설치하시면 이와 같이 바탕화면에 나타납니다 보이시죠 음성 녹음기 음. 터치하시고 그리고 지금 제작할 음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직접 요건 mp3 파일로 바로 저장이 됩니다 자요 버튼을 빨간 버튼을 누르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인사동 로봇 공장에서 사용할 멘트입니다 로봇 4 5m 전방에 어 인체가 감지 되면 로봇에서 자동 안내 방송이 나오게 됩니다 이상 해서 딱 누르시면 어디로 저장하겠느냐 하고 파일 이름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파일 이름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로봇 자동 음성 장치 할까요? 로봇 자동 음성 장치 확인하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이미 돼 있죠? 예, 보면은 아까 제가 테스트로 음성 녹음기 어플 불... 담아서 이겁니다. 위에 들어볼까요? 자 인사동 로봇 공장에서 사용할 멘트입니다. 로봇 4, 5m 전방에 어, 인체가 감지되면 로봇에서 자동 안내 방송이 나오게 됩니다. 이상. 이와 같이, 에, 예, 저장이 되어 있죠. 이거를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나고, 이제 보시려면, 어, 공유에서 컴퓨터로 퍼도 되고, 다른 폰으로 퍼도 되고, 어, 또는 뭐 편집명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삭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놔두시고,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이미 저희가 만든 게 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내 파일에 들어가시면 제가 두세 번 반복해서 계속 이런 그 영상을 만듭니다 아 한번 보고 바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세 번 저희가 아, 반복적으로 어,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니까 저희 구매 고객분들께서는 어, 그, 유튜브 또는 카카오나, 카카오 TV나 네이버 TV 쪽에 제가 올리는데, 그 사이트, 링크 사이트를 연결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작 방법에 대해서 오픈을 하는데, 내네 파일에 들어가시면, 어디에 들었냐면은, 내장 메모리로 들어가세요. 그러시고, 쭉 올려 보시면, V 레코더가 있습니다. 네, 쭉 올리시면 V가 제일 밑에 V 레코더. 2월 1 8일이네요 아까 4시쯤에 만들어. 여기 두 개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제 6성으로 녹음해놓은 파일이 두개 있습니다.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할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삭제 삭제 예 삭제됐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자 인사동 로봇 공장에서 음. 사용할 <웃음> 멘트입니다 로봇 4 5m 전방에 어, 인체가 감지되면 로봇에서 있어요. 자동 안내 방송이 나오게 됩니다 이상 직접 만드실 때는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로봇에서 자동 음성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어, 녹음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잘안 이, 보이시나요? 네, 이 리더기 예, MP3 파일을 여기 지금 SD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어, 특별히 저희 고 주문 고객분에게 저희가 드리는데. 음, 사은품으로는 지금 일부 이 USB 젠더 이 스타일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어, 단 대량 주문하신 이 로봇 인사동 로봇 쪽에는 이 부분에 지금 작업을 해 제가 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길게 누르세요. 이 음원을 길게 버튼을 누르시면. 공유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에 땡땡이 세 개를 누르세요. 땡땡이 세 개를 누르시면 복사가 있습니다. 이동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 음원을 남기고자 해서 저는 복사, 복사를 합니다. 어디로 복사할 것인가? 그럼 USB 이쪽에 복사가 되겠죠. 자, 참고로 이 내장 메모리고 이 USB인데 이 USB에 이미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다른 게 그래서 다시 취소하고 빠져나가서 자 USB에 지금 뭐가 저장되어 있나 볼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차단기 정비 회전 기기 예, 이 부분을 차단기 정비 및 조작시 감전 협착 등 안전사고 고위험지역입니다. 예. 2인 1조 작업, 레드태그 발행 등 안전 작업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업체에서 어, 이런 멘트 주문이 들어와서 제작해 예, 납품을 해드렸습니다. 기기를 어, 이 부분도 한번 참고로 해적기기로 인한 협착, 화재 등 안전사고, 고위험 지역입니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안전작업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멘트를 제작해서 이 s d 메모리에 지금 들어있는데 이 부분에 멘트가 다음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제가 뺐다가 자 빼기 힘드니까 다른 자 다른 sd 를 한번 꼽아 왔습니다. 좀 이따 옮겨 담을게요.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800mm 이것도 뭐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삼성 어, 운영사업장인 것 같은데 EMC 개발라인입니다. 안전용품을 착용해 주세요. 안전을 생활화합시다. 네, 이것도 어, 사실 필요한 멘트입니다. 근데 이건 어디 지금 들어있을 거예요. 제가 PC에 자, 삭제를 일단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려면 뒤로 돌아가서 이 s b 누르고 맞네. 여기서 삭제가 아, 편집 들어가십니다. 편집 들어가시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땡땡이 3개 편집 들어가시고 동그라미 버튼 항목 선택을 해서 그냥 모두 지웁니다. 네, 삭제 삭제 그러면은 깔끔하게 지워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어디다 저장해놨죠? 1 k 로 시스템 아이디 남아 있네. 그래서 자 삭제됐습니다. 일단 삭제됐고 어, 내장 메모리의 제일 밑 부분에 V 레코드였죠. 여기서 찾으셔도 되고 또는 여기도 있을 겁니다. 오디오에 들어가시면 V 레코드가 있어요. 어, 경로는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편의상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해서 찾아드립니다. 그리고 로봇 자동 음성장치 다시 한번 음원을 확인해 볼까요 자 인사동 로봇 공장에서 사용할 멘트입니다 로봇... 자, 이렇게 아까 음원을 만들어 놓은 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은꾹 누르셔라고 그랬죠 누르시고 오른쪽 공유하시려면 공유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 공유해서 꾹 누르시고 공유해서 이센 애니웨어 이게 참 좋습니다 무선으로 어 음원을 PC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카톡으로도 어 물론 가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옮겨 파일을 옮길 수가 있는데 에 지금 편의상 여기서는 꾹 누르고 오른쪽 땡땡이 세에 누르시고 복사 어디로 USB, USB, 이 USB로 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떴죠. 그러면 완료하시면 USB로 저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직접 USB 스토리지 뭐뭐뭐가 나왔죠? 여기를 직접 눌러 보시면 자 인사동 로봇 공장에서 사용할 멘트입니다. 네, 이 멘트를 아까 제작해 놓은게 이 s d e r 이 g e n d e 이 됐습니다. 이 됐습니다. 이부분이 없어질 거요이없함질로예요면쇼 e n 수빼있으쇼트 전원을 있으니전전을을끄시리 전원을 끄고 이리고 빼시면 이렇게빼시면 r 이 g USB에 MP3 파일을 직접 육성으로 녹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블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연세 드신 분들은 계속 반복 어, 청취를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 군데 제가 어, 올려놨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어, 거의 혼자서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음성 녹음기 검색을 음성 녹음기 라고 하세요. 음성 녹음기 예, 여기서 음성 녹음기 검색을 하십니다. 음성 녹음기 하시고 터치하시면 이두 번째 음성녹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열기 설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설치가 쭉쭉 됩니다. 저는 참고로 열기, 열기에서 이 빨간 버튼을 누르시고 말씀을 하시면 저장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빨간 버튼을 누르시고 어 말씀을 하시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된걸 자... 정지하고 정보를 여기는 저장이라고 적어볼까요 저장 네. 저장이 저장 폴더가 만들어진 거죠 저장 파일 폴더가 그러면 완료 확인 누르시면 되네요 그러면 여기 저장이 이제 된 겁니다 확인을 여기서 mp3 파일로 지금 저장이 됐죠 예, 네. 여기에 저장된걸 확인해 봅니다 빨간 버튼을 누르시고 어, 말씀을 하시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된 걸, 예. 그래서 연습 삼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저장이 됐죠. 그러면 여기에 저장된 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 바탕화면으로 나가셔서 내네 파일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 잘 보입니까? 예, 초점이 내네 파일에 들어가셔서 엔터, 터치. 를 누르시고 오디오를 누르시면 바로 v 레코더 가 나옵니다 그러면 터치 하시고 저장 파일이 나오죠 mp3 파일이 예, mp3 파일이 저희 이 스피커 어, 지금 음, 구매하신 스피커를 보여드릴까요 예, mp3 파일이 이와 같은 음, 스피커의 자동 어, 방송장치죠. 그래서 이 자동방송장치 스피커에 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USB에 담아서 이 USB에 담은 걸 빼가지고 직접 이렇게 빼서 지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는 다른 음이 들어있어요. 지금 초기음은 이걸 키고 불이... 네. 다른 게 들어있죠? Hi, w e 네. 이렇게 지금, 다른 게 들어있는데, 요거 무시하고, 이 아까, 아, 파일을 저장하실 때, 로봇 파일 들어있었죠? 그렇 l SD 카드를, 슬며시, 누르시면 똑 소리 나죠? 들어가면, 이 A 버튼을 누르시고, 꼭 누르신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올립니다. 배터리는 뒤에 들어 있습니다. 배터리가 없으신 분들은 이 휴대폰 잭이 휴대폰 어, 충전기 예, 뒤에 이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어, 잭이죠. 예, 이 휴대폰 충전 잭 신형은 안됩니다. 지금 S타입입니까? 그 T타입입니까? 신형 말고 일반 그 4나 5 어. 충전 이 잭을 꼽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배터리를 지금 내장했기 때문에 건전지 세 개, AA 건전지 3 개입니다. 올립니다. 꾹 누른 상태에서 올리면 이 램프가 이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꾹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깜빡깜빡이면서 저장이 됩니다. 옛날 게 지워지면서, 그 전에 게 지워지면서, 저장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앞, 자, 네. 인사동, 자, 인사동 로봇 공장에서 사용할 멘트입니다. 예. 그래서. 로봇 이때, 4, 5m 전방에, 어, 인체가 감지되면, 로봇에서 자동 안내 방송이 나오게 됩니다. 예. 잘 이상.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장이 다돼 있으면 SD 메뉴를 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른 기계 에또 어 저장을 계속 계속 하실 수 있겠죠. 자 빼고 한번 켜보겠습니다. 녹화를 한 자, 누구? 인사동 로봇 공장에서 사용할 멘트입니다. 로봇 4,5m 전방에 어, 인체가 감지되면 로봇에서 자동 안내방송이 나오게 됩니다. 이상 예, 제 목소리가 네. 다소 둔탁하지만 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깨꼬리 같은 아가씨 목소리 또는 기계음으로도 어, 물론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인사동 사장님께서는 목소리가 고시니까 아, 직접 저처럼 육성으로, 어, 녹음을 하셔가지고, 바로 스피커에 저장해서 쓰실 수 있고, 또 음악도 저작권이, 이, 저작권 없는 음악들이 많이 있죠. 유튜브나 또는 이런 그 저작권이 없는 프로그램들이, 저기, 에 음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 본인이 소장하실 그런 음악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어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 원하신다 하는, 뭐, 프로그램, 뭐 음악을 받아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뭐, 만남이다 가령, 이따 치면, 예, 이런 음들이 있죠. 이거는 뭐, 김건무의 잘못된 만남도 있고, 많이 있네요. 예, 노사의 만남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음도 직접 다운받아서 사용을 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반드시, 본인 소장용이나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부분은 가능한데 저작권이 있는 부분은 유의하셔서 어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